태석이냐 뭐야 이거 난 뭐하는거야 쏴봐 이 새끼야 개키 부리지마 이씨밸라만난 이 매일 뭐가 그리 잘랐는데소 쏘라고 이 새끼야 너는쩔것 같나 태석아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응? 그냥 너도 그냥 나만 싫잖아. 그래서 나도 나도 그냥 네가 싫어. 애새끼들 앞에서 그렇게 씨발! 야이 새끼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필리핀을 떠나자 하면 내가 너 진짜 죽인다. 차모식 씨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막 납치하고 그러던데. 예? 걔가요? 예. 한국 관광객 납치해가지고 가두고 돈 발취하고. 걔가그러애가 아닌데. 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게 좋은 친구예요? 뭐 교민들 위해서 돈도 막. 누가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경사 뒷조사합니까? 딸아이 학교 집주도까지 다 그. 아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집을 옮겼어요. 딸아이 학교도 옮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꼭좀 전해주세요. 내가 영사로 있는 동안 시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예? 안에 있는 거다 알아. 문 열어. 어떻게 알았어? 아이 집을 내가 얻어준 사람인데. 참. 호텔 스위트 룸에서 하도 지랄해가지고 여기로 옮겨줬더니만 참. 야 오랜만이다. 아이 씨, 키.. 얼굴 봐라, 그냥 상처하고는 그냥.. 근데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너 무식이가 알면 진짜 죽어. 무식이 하는 연습이 없다. 갈 데가 있어야지, 씨발. 에이.. 갈데 없으면 연락해라. 사장님, 무엇요 뭐 여기서? 아우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왜? 아니! 네.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마약 있다고 신고를 한 거야! 마약이 무슨 마약이? 마약! 아니 근데 경찰이 뒤지니까 진짜로 나온 거 있지? 아니 사장님 집에서요? 응! 음, 뒷마당 창고에 아니 경찰이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유 제대로 심었겠지 돈 벌려고 암튼 나 20만 패소나 날렸어 아니 그러고만 있지 말고 뭐 지금 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죠 저... 잘하는 보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아 세금으로 와 있으면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요 I'm just asking a question here You know what? You can't just trust whatever she says because she's Korean We are cops too, just like you Did I say you weren't? In case you forgot, alright? I'm the same rank as your captain Which means I'm above you which means answer my fucking questions when I a s k them. You're my boss? Am I not? <laughs> I don't think so. Boys, who's up to us? Bless! You've been replaced by Kelly. If you're interested, you can know. 명사님 사모님께서 저 전라도 분이시더라고요. 시장님 따님이시고. 제가 관심이 있으면 다알수 있는 겁니다. 예. 명사님께서도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무슨 사채업을 하느니 수배 중이느니 다알수 있듯이 저 역시도 명사님한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니씨발새끼 네 너! 넌 내가 신발 한국 포켓을 리로 지켜버릴 거야! 너저씨발새끼 너 저거! 야! 뭔 영사가 요걸 저렇게 찍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안에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뭐 별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던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영사님한테 잘 말씀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십시오. 미치겠네. 아니 나이도 얼마 안돼 보이는 사람이 무슨 어른한테 조심하라 말아야? 거 도와줬더니 헛발질차게 어? 그냥 냅둘걸 그랬네. 영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어머니 공무집행하는 경찰인건 아시죠? 근데 오경관님 앞으로 그 말씀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 양반들아. 여기 필리핀이야. 이 씨. 네가 야시 좀 줘서 돌려보네. 야시요?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여긴 어떤 일이세요? 저기요. 일로 가는 거 맞냐고요? 이야, 이거, 이거 어디야 응? 이거 뭐 사람 죽어나가도 모르겠네, 이거. 회장님께서 시켰어요? 최 대표님. 그러면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 어때요? 어떻게? 차 돌려? 아니면 그냥 가? 빨리 얘기해. 이거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잖아. <웃음> 예. 고맙습니다. 최사장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칠까? 차사장 야, 내가 만약 30억 주면은 나한 달에 3천만 원씩 줄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한테 30억 투자하면은 배당금으로 3천씩 메워줄 수 있냐 이거지? 아, 난 그런 돈안 받아요. 아니 나는 그래도 동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좀 받아주면 안 돼? 여기 올 때마다 배당 받은 것만 하면 되잖아. 형님, 형님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아 그럼, 삼천만 놀다 갈 때, 응? Don't you think you're being rude? What are you talking about? Even though Daniel invited you, you do not have any common sense. Hey, Raoul. I understand, don't worry. I won't touch your business, but Don't ever talk to me like that. Okay. Okay. Stop! Drop the gun! Drop the gun! Drop the gun! Son da o t h o e s t u n a t h n g e o n g y o u n son u n a t d r shoot me! h o e g o u n a d r shoot me! h o e g o u n a d o shoot me! Shoot e You n t h d o t h o t m o t e o n a i h shoot me! o e o n a i shoot me! y f i Don't shoot me! o t e y u n f c d o t h e u n i c d n o t h e u n a i t c h n s h e s h m y u a i t c n e h a t c e h t You a i d o e You o i n g h e r e 에이 마크! 지금 뭐하는 겁니까? 왜 왔어? 이 양반아 낄때안낄 때를 가려 좀이 양반아. 필리핀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알았어 이 애숭아? 땡스. 마크. 하하하하! 내가 다음번에 그쪽 쳐나올 때는 뇌물 공유자까지꼭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시던가? 날이 더워서 그러나? 언제 한번 우리 업장에 와. 내가 v v i p 로 모실 테니까. 알았어? 그건 또 거절 안 하네. 에? 우리 오경감님이 이렇게 두눈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저 친구를. 에? 나도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끝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예. 양심하겠습니다. 가무시 당연히. 이해 하지 마시다 우리끼리 왜이해살 검사는. 너, 너랑 너 나랑 뭔데? 너랑 나랑 뭐 사귀냐 인마? 예?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아, 야태수아너 도대체 왜 그러냐? 예? 너이 새끼야 왜날 죽이려고 응.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뭐야. 내가 아니야. 씨발